방탄소년단, 그래미 3년 연속 후보, 세계 부문 노미네이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의 3년 연속 수상 후보에 올랐다. 그래미 어워드가 15일 이하 현지 시간 발표한 제65회 그래미 어워드 수상 후보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공개된 예, To Come The Most Beautiful Moment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 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3년째 미국 대중음악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후보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제6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대중음악가수 최초로 노미네이트된 이들은 지난해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수상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협업곡으로도 수상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콜트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시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수상후보로 선정됐다. 이 곡이 수록된 콜트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즈 듀 올해의 앨범, 앨범 오브 더이어 부문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그래미 어워드 수상후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며 세계적 위상을 증명했다. 3년 연속 후보에여 한국 가수 최초의 그래미 수상이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제65회 그래미 어워드는 2023년 2월로일 열린다.